안녕하세요 친절이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봄맞이 건강 프로젝트 울진군 보건소에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운동용품을 무료 대여해준다고 합니다 시작의 달 3월을 맞아 운동으로 건강 챙기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또 꽃샘 추위로 야외 운동이 힘들다면 이제부터 보건소 운동용품 무료 대여 사업을 활용해보세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홈트레이닝을 즐길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. 감사합니다.